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자수파일을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이걸 어디다 쓸까 하다가 심지를 하나 덧대어서 마우스 패드를 만들어보았어요. 이건 테스트 버전인데요. 실 순서가 조금 잘못되어서 수정해서 파일을 올려드릴거고요 바가지 머리를 한우영우를 표현하기 위해서 앞머리와 옆머리를 분리해서 가르마 방향을 다르게 주었고요. 고래를 좋아하는 우영호 변호사를 위해 향고래와 돌고래를 배치해 주었습니다. 드라마 타이틀을 빼고 원하시는 문구를 넣을 수 있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 글자는 빼고 제공해 드릴게요. 그럼 프로그램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오늘의 자수 파일 인데요 어, 저는 h3로 바꾼 뒤에 보통의 체음 자수가 조금 밋밋해 보여서 대부분의 핸드 스티치 이펙트를 넣고 있어요 덕분에 자수 시간은 약간 길어진 느낌이고요 어, h2와 달라진 부분이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미지를 전체를 선택하고 여기다가 원하는 사이즈를 넣으면 어 예전에는 별 문제없이 사이즈가 줄여졌는데 지금은 이렇게 약간의 경고창이 뜨면서 원하는 사이즈로 바로 줄여지지 않아서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로 줄여 주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영우는 어 약간 무표정한 뭐 느낌인데요 지금 미소가 조금 과한 것 같아서 여기 입모양을 살짝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점프할 때 매듭 부분이 입에 남으면 표정이 바뀔 수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자수 순서를 입으로 간 다음에 코로 단 다음에 눈으로 가도록 이렇게 자수 순서를 바꿨습니다 전에 테스트할 때 이 입이 맨 마지막으로 왔더니 여기에 이렇게 뭉쳐가지고 표정이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보았구요 그리고 바가지 모양의 머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보시면 앞머리를 맨 밑에 깔아주고 양옆으로 이렇게 덮어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어 그런데 지금 약간 모양이 조금 어색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수정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 줄게요. 그리고 핸드 스티치 이펙트를 또 넣으시면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의 표현이 됩니다. 음, 이 돌고래는요. 여기 디자인 라이브 러리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돌고래를 가져와서 약간의 편집을 해서 붙여 넣은 것입니다. 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귀여운 돌고래가 있는데요.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편집을 하실 땐 보통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 이거는 묶여 있지 않네요. 여기 에디트 가셔서 브레이크 아파트를 하시면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늘려줬고 이렇게 늘려 줬고 이렇게 늘려 주니까 안에 채우기가 모양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줄여서 모양을 맞춰서 요 자수 파일로 이렇게 가져와서 만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요 향골에 요 모양은 제가 레퍼런스 이미지를 좀 보고 대충 그려서 만든 고백이구요 이쪽에 드라마 타이틀은 어 아무리 좋아해도 드라마 타이틀을 다 넣고 자수를 만들어서 뭔가 제품을 만들기는 조금 민망하니까 요런식으로 원하시는 글귀를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타이틀을 빼면 그냥 귀여운 소녀와 돌고래 자수이기 때문에 알코백이나 티셔츠에 자수를 와도 괜찮을 것 같죠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자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예쁜 자수를 만들어서 나타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